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일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왜 많은 사람들이 집과 건물들을 지으려 하는 것일까 또는 어떻게 하면 집과 건물을 잘지을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상가주택, 근생건물,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설계와 건축물을 하다보니 그동안 수많은 건축주나 이런 건물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을 만나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40년 동안 아주 다양한 분들을 만나봤는데 이 가운데는 건설회사나 디벨로퍼 등 건축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처음으로 내 집이나 건물을 지으시려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런 분들과 건축을 하면서 갖가지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이런 건축이나 투자를 하려는 분들에게 많은 변화를 느끼기도 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도 얼마나 발전하고 변했는지 놀랄 때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건축도 또 이런 건축을 하려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변하고 달라졌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오늘은 이런 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왜 많은 사람들이 내 집이나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지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데 대하여 관심이 많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이나 근생건물 등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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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아파트가 대세로 사람들은 아파트만 이야기하는 것 같고 부동산 하면 아파트 값과 아파트 전세 문제가 화제의 대부분일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파트 붐이 일어나기 전인 불과 3, 40여 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내 집이나 건물을 짓거나 소위 집장사 등이 지은 집에서 살았는데 그게 바로 강남, 송파, 강동, 강서 등과 개포, 가락, 고덕지구 등의 택지개발지구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 등 수도권 그리고 대도시들이 이런 상황이었고 특히 지금의 강남 등도 1970-80년대 개발 전성시대에 우후죽순 엄청난 집과 건물 등이 건축된 지역으로 요즘은 이런 주택이나 건물 등이 대부분은 낡아 상가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 근생빌딩도로 변하고 있어 사람들은 아파트에서만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나 건물 등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즉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건설회사 등이 지어놓은 아파트 등에서 살아 예전과 같이 내집 등을 직접 자신이 건축하지 않은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근생건물, 다가구나 다세대주택 등을 짓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건물에 사는 사람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는 판교, 광교등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와 전국적으로 개발되어 이런 지역의 단독주택, 상가주택, 근생건물 등에 건축할 곳도 많고 또 이러한 건물의 건축이 대단히 활발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집이나 건물을 짓는 이유들에 관한 것인데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런 집이나 건물을 지으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건축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건축을 하느냐 즉 건축 목적 설정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러한 사연이나 목적은 사람들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살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사는 집이 낡고 불편해서 낡은 집이나 건물을 보유하신 분들은 매년마다 수리비는 오르고 인근에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 임대 경쟁력이 떨어져서 또 청간소음과 답답한 아파트보다는 마당이 있는 집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와 목적으로 새로운 집이나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즉 거주 목적도 있고 또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부동산적인 시각이죠. 그러니까 현재 보여중인 땅을 개발해서 보다 살기 좋으면서도 임대 가능성도 높고 또 부동산적인 가치를 상승시켜 보려는 의도가 많이 작용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데 대한 비중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현대건축에서 사업성과 경제성은 다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요소로 위에서 열거한 이유보다도 이러한 사업성이나 경제성 등 부동산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 그러니까 사업성 분석은 내 집이나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거주나 건물의 사용목적 등 건축의 원래 기능보다는 부동산적인 목적이 우선시 되는 것이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 같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특성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 현실 같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장래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그러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로만 몰려드는 것 같은데 과연 이러한 아파트가 아닌 집이나 건물 등에 대한 부동산적인 장래성이나 향후 이런 건물의 사업성과 경제성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순수 근생빌딩이 아닌 단독주택, 상가주택, 다세대, 다가구 등으로 대축하거나 신축을 하려는 데에 대한 장례성 등을 고려해야 할것 같은데 이런 면에서는 어떨 것이냐는 거죠. 이는 이런 건물에 대한 건축비가 대체로는 자신의 전 재산을 총 동원해야 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고 건축이란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기 때문이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건축사업 즉 디벨로퍼로 활동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단적으로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건축 전문가로서 건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무리 아파트가 좋고 사람들이 아파트로만 몰려든다고 해서 아파트만 지어서는 안 되고 또 도시나 사회란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나 상가주택 등이 균형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것은 최근 상담하는 분들 가운데 재개발이나 재건축단지로 개발하려던 것이 불가능해져서 별수 없이 새로운 건물로 건축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는 바로 국가나 행정적으로 도시 전체가 아파트로만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사회란 다양한 계층이 있는데 이들을 위한 주거수단은 언제나 필요한 것이고 사실 이런 점 때문에 아무리 아파트 세상 같지만 기존 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웬만한 지역의 신도시 등의 상가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주택은 짓기도 전에 임대되는 등 이런 주택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시장조사와 철저한 상황 분석에 관한 것으로 그렇지만 최근 여러 건축주들과 상담하면서 느낀 큰 변화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데 정말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잘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즉 저는 그동안 설계나 시공도 중요하지만 기획, 즉 건축하려는 목적이나 시장과 의 사업성 분석 등 기획적인 데 대한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한 바가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의 예는 주택의 규모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몇년 전까지만 해도 상가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건축하는 경우에 무조건 세대수를 늘리기 위해 주로 원룸 등 소형주택으로 설계를 많이 했는데 이는 웬만한 지역 등을 보니 모두가 원룸 특히 최근 많이 건축하는 대형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원룸형 주택을 많이 짓다 보니 여러 지역에서 이제는 원룸과 같은 소형주택이 거의 포화상태가 된 데다 요즘은 투룸이나쓰리룸 등에 대한 수요가 훨씬 많아졌고 또 임대 수익도 좋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례는 특정 지역의 신도시에서도 그랬는데 물론 이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나 주변 상황 등을 잘 파악하고 분석하는 즉 기획이 얼마나 중요한가와 장래성 등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원룸 등 소형으로 세대를 많이 늘리는 것은 설계상 주차수요도 불리해지고 또 공사비 면에서도 화장실과 주방 등이 많아져 더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점과 특히 세대수가 많으면 그만큼 관리하기도 어려워진다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관련법과 행정적으로도 이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사회 변화에 따라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주택이 등장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새로운 주택을 법제화하고 이 가운데서도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도 있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단지형 연립주택까지 만들어 주택의 규모를 늘려주면서 주차장 설치 기준이나 각종 법규를 완화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한번쯤 내 집을 짓고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상과 같은 점 등을 고려해보면 예전에 만든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즘처럼 건축하기 좋은 때도 없는 것같다 이제는 한번쯤 내 집이나 건물을 지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두들 아파트에만 살다 보니 직접 집 지을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과거에 비하면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땅도 많고 사회 구조 변화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물론이고 오피스텔 등에다 도시형 생활주택 등 사업성을 고려한 건축할만한 건물의 종류도 다양해졌으며 무엇보다도 집 지을 땅이나 건축비는 아파트값이나 아파트 전세값 폭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은 데다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건축수준이나 건축환경 그리고 건축허가, 감리, 특검 등 건축관리 시스템의 발달 또한 다양한 대출 등 금융제도 등으로 누구라도 건축하기 쉬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 한 번쯤은 자신과 가족들의 특성에 맞도록 구상하고 설계한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인데 과거처럼 건축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살고 있던 아파트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으니 그좁고 답답한 더구나 자신과 가족들에게 딱 맞지도 않는 남이 지어놓은 아파트에서만 한평생 살아갈 일이 아니지 않냐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살아가는 아파트는 건강에도 좋지 않고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으로 온종일 온 가족이 그 답답한 공간에서 살아가기도 좋지 않은데 더욱이 웬만한 지역의 웬만한 아파트값이나 전세금 정도로 층간소음 등 거주성이나 자녀 교육에도 좋은 판교 등 환경 좋은 구석 단독주택이나 또 상가주택 등 꼬마 빌딩의 건물주가 될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왜 많은 사람들이 집이나 건물을 지으려 할까?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첫 번째로 아파트보다 많은 주택과 건물들 두번째로 집이나 건물을 짓는 이유 세번째로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장래성은 어떨까 또 네번째로 시장조사와 철저한 상황분석도 필요하다 마지막 다섯번째로 한번쯤 내 집을 짓고 살아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저 나 혼자 살기에 편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나 신경쓰지 않고 살아가려는 사람들도 있고 한가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여유롭게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들도 많아 뭐가 좋다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평생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 이런 집만을 전문으로 설계하고 건축하면서 또 특히 아파트가 아닌 집에서 오랫동안 살아봐서 그런지 이렇게 다양하고 할 것도 많은 세상에 또 각종 취미세월이나 건강 등을 생각한다면 아파트만 좋은 집이 아니라 아파트가 아닌 다양한 집도 많으니 한 번쯤은 이런 집을 직접 설계하고 건축해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면 어떨까? 게다가 상가주택등 수익형 건물은 아파트보다 훨씬 넓고 좋은 공간에서 살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매월 임대소득도 있고 요즘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 부동산적인 장래성도 아파트 못지않아 이런 생각을 해봤고 또 제가 만나본 그동안의 수많은 건축주들과 또 변화하는 사회구조 등을 생각하며 어떤 집을 어떻게 짓는 것이 좋을까 등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봤는데 혹시 이런 데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남겨주시거나좀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